신생 유대서 현장의 문제제기와 해법제안 이란 주제로 마을공동 체연대 마사님 병가문 전자실게약 어, 20분간 교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병가문입니다. 아, 부산의 밤이 즐거우셨나요? 굉장히 즐거웠던 모양이네요. 대답이 아주 크게 나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부터 저희가 이런 놀이거리를 나눠야 돼서 첫 스타트를 제가 끊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짧게 얘기하고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에 집중해주세요. 발표. <웃음> <웃음> 아, 첫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 많이 검토하시고 현장에서 많이들 느끼는 느낌이기 때문에 색다르다고 생각하지 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 그냥 우리가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그 다음에 제 이것들을 좀 풀어갈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에만 좀 초점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뉴딜 사업의 제일 중요성은 현장의 중요성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우리가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진행됐던 재생 사업과 달리 주민들의 참여나 무치 커지고 갈등과 요구가 많아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현장의 자치구와 주민센터의 행정이나 뉴딜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협의와 접촉이 굉장히 많아야 가능한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중요해지는데 과연 권한은 없고 책임만 현재는 그 커진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권한을 구체적인 몫에서 확대하고 책임은 좀 개인에서 공동의 몫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아, 두 번째는 사업기간과 추진일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재생사업 그간쭉 해봐서 아시겠지만 아, 이렇게 주민의 참여하고 혹시 그, 큰 사업들인데 특히 이제 아, 최소화 단계의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음, 사업을 그, 받으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그냥 앞으로 바로 예산 받고 사업 추진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것들에 대한 관문 심사가 시작 됩니다. 그럼 관문 심사의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까지 끌고 가게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가지 느낌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사업을 땄는데 왜 진행을 안 하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진행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황스럽죠. 어, 3년이라는 사업기간 중에 1년을 그냥 어, 그 진행이 안된 채로 끝나버리고 결국 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마 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될때 주민들의 그 불만이나 그 문제들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어, 이것들을 좀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나 예산 배정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규모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어, 마중물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주민 참여 의지가 꺾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가면서 그 향후에 돈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주민의 역량이 계속 투여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 사업지 영역의 문제입니다. 어, 어, 다른 뭐그 중심지 사업지나 이런 것들의 규모와 달리 이 최저 사업들의 그 단위가 낮아지면서 그 작아지면서 소규모 어, 사업이니까 오히려 편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그 생각은 어,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사업지로 선정된 곳의 작은 구, 부분이지만 선정된 곳의 마을과 그 도로의 옆에 마을 미참여하는 마을의이 관계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혀 사업지 얘기만 나와 있지 무관심하게 지금 비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민 사업지의 주민들의 그 목과 어, 그 옆에 마을에그 미참여하는 주민들의 그 어, 차이는 이 갈등은 사실은 새로운 구조를 갖고 덤비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업지 사이에 주민들의 관계망에서의 갈등 또는 사업지 내에서의 주민과 행정의 갈등 이것들은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어, 돌발적으로 지금 사업지 밖의 주민들과의 새로운 갈등제가 어, 다시 엮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활동가가 현장에서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을 때 과연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어, 또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게 원래 사업제 얘기가 아니고, 사업지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저기, 그, 문제들이 결국 사업을 제대로 추진되게 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라 것들을 얘기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내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풀어낼 것인가는 그 제안을 드려서 그것도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 사업 선정이 되는 이 순간부터 이미 벌써 집값을 올라갔습니다. 어, 사업의 내용상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사실 사전에 그, 그 사업지를 어, 필요한 그 공공공지들을 뭐 매입하거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싸지는 사업 그 상승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감당이 될 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은 정해졌고. 그 정해진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직간 계속 상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냥 피해가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에 시작이 된 단계에서 이걸 고민거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풀 것인가를 어,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어, 삼정대 그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어,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이나 적응 과정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어, 의외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을 맡았을 때 행정하고 시간이 지난 뒤 행정이 바뀝니다 대부분 이러면 앞에 행정의 경험들이 뒤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을 경우 태반이고 또각 부서간의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부서간에 담벼락을 치고 이것들을 그대로 각자 놀아버리면 사실 이 사업은 어, 하다가 발목을 잡힐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행정단위, 그 자치단체 행정단위들은 행정협의를좀 구성해서 초기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의 담당자는 이, 가능한 그,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든 언제까지든 끌어갈 수 있도록 그 직무를 바꾸지 않는 그런, 하도록 그런 하도록 형태의 그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 새로 생겼습니다 주택보증기금 허구 환경인데 아, 지금 뭐 지금도 난리입니다 지금도 그 사업부서는 그돈 빌려준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뭐 오만 이야기를 어떤 사업을 해주겠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심사부서가 과연 이걸 그냥 원활하게 그냥 다그 출중자를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왜냐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그 사업인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걸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실 이것이 안 돼가지고 난감에 처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예견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부서나 또는 심사부서가 사전에 이런 것들의 원칙들을 다시 좀 정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풀어가는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 정책 대안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가서 갑자기 터졌을 때 수습하려 하지 마시고, 어,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좀 소중하게 진행해서 어, 실제 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웃음> 좋것 같습니다. 어, 현장에 이야기하면 활동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사실은 활동과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국가가 지정하는 활동가 과 있을 수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간지연기업 안에서 쓰는 활동과도 있고요. 용역사가 직접 그 운영하는 활동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활동가들이 어 누가 어디서 지정하느냐가 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활동가들의 전문성이 그 해당 사업지에 적합한 전문성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과의 사전, 사전 교감을 통해서 어떤 활동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선택 문제들을 같이 논의해야지 이걸 일반적으로 지정해서 그냥 갖다 보내버리면 그 보내진 활동가가 자기 영역과 맞지 않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주역 그 가서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번 사 같은 경우에 활동가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라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활동가가 단순하게 예전에 간단한 그 사람과 관계라든지 중간 그 조정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새로운, 새로운 그 도시 그 재생의 그 영역들이 전체를 좀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파악하고 그것들 풀어가는 다양한 복합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알아서 그냥 지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시 재교육하고 역량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 비용을 국가가 준비 해주고 계획을 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안 되거나 그러면 힘들것 같고요. 아울러서 어, 활동가의 지금까지 역할들은 비공식적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어, 가능하면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단기계 공모로라도 유출하든지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권한의 문제를 명확하게 좀 해주고 그것들을 다시 제대로 좀그 점검하고 관리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서 이 일의 핵심 인 활동가가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까 거점시설 입당 및 운영 문제입니다. 보공자금이 어, 투여되면서 거점시설이 계속 생기는데 문제는 거점시설이 생긴 뒤에 그 운영비의 문제가 3년이면 일단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공간으로서의 거점 시설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것들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 굉장히 어려움을 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 수탁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책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한 공간으로서의 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검토하고 소위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가 사전에 법률적인 그어 내용들이 확고가 안 되면 어 다시 말해서 무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갈수 있는 조치들은 기본적인 조례로 규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규정만 조례로 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향후 몇 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 자산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어, 역할을 할수 있는 특례 규정들을 넣어줘야 되지 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법을 지어주고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좀 잘하고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이 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버넌스 문제는 묻어갈 때가 많은데 사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어, 사업을 발목 잡을 경우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 시에 공무원의 역량, 지역 유지들의 화, 그 활동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측근들이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세반입니다. 이제까지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행정이 거버너누스로서의 활동과아 민간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고 행정 지원 역할을 측정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사전에 그런 그 매뉴얼이나 원칙들을 좀 정해서 이것들을 행정 쪽에 먼저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들 필요하고 어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가 필요나 어 요구가 이게 정확하게 대행 역할을 맡아서 해낼 수 있는 활동가나 이런 쪽에다가 힘을 좀 부여해 주는 것 그리고 행정도 그걸 사전에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때 거버넌스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게 지금 문제제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어, 매뉴얼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생 유지사업이 단순하게 사업 하나를 그냥 툭툭 던져서 풀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그 융합적인 사고나 실천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들이 어, 정보와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연결고리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은 특히 그런 점에서 사전에 어, 이런 정보 파악과 그다음에 사업 내용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지역사업에 어떻게 잘 운영해서 풀어가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원활하게 이것들을 사용해서 사업을 확장성 있게 갈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위한 재반 문제 중에 우리 역량 강화 문제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까지의 역량 강화 문제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제대로 그 교육을 받았던 주민들은 한번 받은 교육이 없고 몇 차례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교육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어, 이런 경우의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똑같이 용역사나 기타 어, 교육기관들은 예전의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사업은 반드시 달라진 사업들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새상스럽게한게 아니라 다시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주민들의 이해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이나 용역사들에 대한 문제들을 재점검하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 다시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을 체계를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트피케이션 솔직히 얘기하면 국가도 광역지자체도 책임 안 지고 기초지자체나 현장으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책임을. 상생협약 기대하시는 분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협약을 누가 합니까? 돈 앞에서. <웃음>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저 건물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간의 그간에 그 제트리피케이션 그 사례들을 뒤집어 봐도 어 될만하면 올리기 시작하고 안될 때는 하소연하고 이게 지금 건물줄도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성패의 문제는 본인이 짧게 수익을 먹고 떨어질 것인지 길게 보고 조금씩 먹고 또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이것들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구두러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건물주들이 이해하고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아 이거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끔 해주고 판단해서 그걸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의 문제랑 기타 지원의 문제들을 좀더 보강해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의 그, 그 책임성 문제를 좀 해서 그 조치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좀 익히 이해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 어, 사실은 우리가 돈이 선생에 빠져있지만 어, 도시재생뉴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없습니다. 사업에는 없지만 우리들이 것들을 차후에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과 사업을 혜택을 못 받은 주민들과 이 문제들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함께 살수 있는 방안은 뭘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지에 대한 사업비는 착정이 되어 있지만 비사업자에 대한 사업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두 양자가 그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금들을 운영이나 또는 사업비들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세생 뉴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그것에 대한 그긴 후유증들에 방치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 차원의 그 참여가 굉장히 어 공식화된 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라든지 기타 심사위원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장의 소리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민간 참여를 좀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 어, 뒤에 가서 그 개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그분들이 진짜 저, 전부 다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책임의 문제를 논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몇년 안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변화가 새롭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혼란스러운 구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늦추지 마시고 좀 어, 명확하게 빨리 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